기업가는 자신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어,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것이, 어, 이혼이나 아니면은, 어, 사회적 선행사원 아니면 그둘 다에서 대단할 수 있고, 기업가는 그것에 자신의 저축과 개인 신용을 쳐다볼 수 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이렇게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한계를 판결했다 기업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친구 그리고 가족에게 의존해서 그등 아마 추가적인 투자를 모을 수도 있지만 어 기업가가 정상 기업가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거나 아니면은 개념 증명을 초기화하거나 그 장소 경영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해줄 수 있다. 네맞니다어 그러나 그러니까 부유하고 그 연출이 좋은 사람들 제외하고 성공적인 사업에는 그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다 다르다 이러한 시점이 도달하면 이 시점이 언제 오는지는 기업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운영되는 분야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제품 개발, 질의 적 확장, 어, 증가하는 시장률 아니면 다른 기타를 지원할 투자자들을 찾을 필요가 기업가에게 있는지 간에 규모를 키우려면 자본의 이용이 필요하다. 어, 사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어, 철학을 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못치이맞지 않아서 어, 가끔은 심지어 그들만의 그들만의 철학적 방법이 진짜 철학이고 나머지는 가치 없거나 아니면 학문,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 현대 철학자들 많은 종류의 현대 철학자들은 어, 어떠한 철학이 가장 잘맞는지잘 가치가 있는지 논쟁한다. 네. 비슷하게, 어,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페미니스트는 특별한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어, 특히 그 하나의 방법론에 합의하지자다 비록 어,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일일지만, 그것은 그 페미니스트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대신에 그것은 어, 다수의 항문과 결합된다. 게다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네. 네. 어, 전통 내에서 그 방법 사용이 당장.